범이구나 뭐야. 아니 장난 똥 때리나. 아니 미쳤나. 미친 새끼 아니야. 어딜 봐도 다 정수야. 비켜 이 거미새끼야. 이거 박스채로 들고 나갈 방법은 없나? 일단 안쪽에서부터 안쪽에서부터 꺼내자. 어. 털고. 구운 가지 이런 거 버려. 어, 응. 구운 가지 버려. 응. 존나 다 챙겨 존나 챙겨 챙겼고 이렇게 된거다 털어가자 어. 아니 이렇게 개 많으면서 어? 아 그치 야 옷은 그냥 입어 어? 무슨 그냥 입어. 버려. 어. 버려, 이 미친놈아. 어. 잘 뒤졌다, 응. 다이노. 이 정도면 다 됐나? 잠깐만. 이 정도면 될라나? 잘 모르겠다. 그죠? 한 스택만 더 챙길까? 개많아, 진짜.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어디 있는지 를 대충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좀 남겨두고 여기 뭐 비밀문 같은 거 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지? 아! 아! 거미한테 걸렸어! 아! 아, 아, 아 부자, 이 새끼야! 아, 이리로 나갔지? 그래 사다타 지무실이 답이긴 했네 어? 그것도 뒤지고 있는 거 아니야 또? 근데 싼 타임을 증명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 뭐지? 이 황금 조각은 뭐야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지? 왜이 냄새나는 양말 안에 이걸 다 꿍쳐놨냐 이거야 이늑탱아 어? 늙고 뒤졌다면 사탕가 욕심도 더럽게 쳐맞네. 요 어? 여기랑 놨구나. 대체 이게 뭐지? 저기 위에도 양말이 있네? 뭐지? 야, 스테이크냐? 어? 발바 발바, 어? 야, 게판 쳐. 야, 발바 발바, 어, 응. 발바 발바, 어. 존엔 발바, 어, 응. 응, 발바, 응. 존나 발바, 응. 어? 뭐야, 이거 스노우 글로브. 감주스 뒤졌다 내가 훔쳐먹는다 이 미친놈아 아씨 응? 응 과일주스나 쳐먹어 응 에어박튀김이나 쳐드세요 예수고하시고요 스테이크는 제가 가져갑니다 꿀떡 뭐가더 어, 없나? 어 뭐야 아 불이네 이거 뭐야 이거? 쉬이. 아, 비켜, 쉬이. 음, 근데 산타임을 증명할 뭐시기를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 했는데, 그죠? 산타임을 증명할. 욕명해야 된다고? 응. 나는 산타다! 엠! 어? 산타 방인가 봐! 하튼간 여기저기 돈은 존나 꽁쳐놨네 어? 꽁쳐놨는지 그죠 크리스마스의 기원 산타와 굴뚝 양말의 기원 성 니콜라스는 연말에 선물을 나눠주던 중 어렵게 사는 이웃을 돕기 위해 그 집에 굴뚝으로 금화을 그 던졌다 그화은 우연히도 굴뚝에 걸어둔 양말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것이 산타클로스가 굴뚝으로 들어와 양말에 선물을 넣어주고 간다는 이야기의 기원이 되었다 그렇구나 안구 가만 있어봐. 아무튼 그렇구요 화장실이야. 화장실도 야이 장미꽃잎 야 아주 호화스럽다. 어 응? 아주 호화판으로 사러 와주. 어? 뭐야 이건? XX년 9월 27일. 오늘 갑자기 설로기가 산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다. 원래 욕심 많은 줄은 알았는데 갑자기 주제넘은 질문을 해서 놀랐다. 차기 산타는 현재 산타인 내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해주니 들뜬 표정이다. 요정 주제에 자기가 산타가 될수 있는 줄 알고 들뜬 모양이다. 바보 같은 놈. 요정 따위가 어떻게 산타가 될수 있겠어? 쓸데없이 꿈이 커도 너무 크다. 요정한테 자꾸 이런 쓸데없는 희망을 심어주면 안 된다. 그럼 골치 아픈 일이 반드시 생긴다. 근데 저렇게 기대사 차서 헛된 꿈을 꾸는 표정을 보니 좀 웃기기도 하고. 퀴킥 당분간은 그 좋은 꿈 실컷 꾸라고 가만 놔둬야겠다. 미친 새끼. 뭐야? 산타 시체 보관소인가? 어? 뭘 버려야 돼? 일단 돈 들고. 근데, 여러분, 비상이삼. 큰일이야. 쉬매렵삼. 빨리 갔다 오겠삼. 키키. A few moments later. 아 이거 인벤이 너무 지라. 먹을 거다 버릴까? 이방 뭐야? 옷방인가 보네? 어? 와! 정장! 이건 뭐야? 산타님은 멋쟁이? 연명하네. 그서 산타 옷이네 어. 산타님 멋쟁이 야 미친 이 새끼 가지옷 좋아한다는거 진짜였어? 도라이 새끼세요? 미친 새끼인가 이거 이 여기 여기,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게 이건가보다 어? 산타 제복 지린다 응 내가 입는다 산타 제복 응. 비켜라 어 세베가죠 어입고가갈꼭 하고 싶다 그렇죠 어? 꼼꼼히 세비는 중 하나 더 입을 없어 어서 어, 좋다 좋다 어? 그럼 하나 세비야 어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겹겹이 다 가져가고 어 그리고 이것도 자 입어 입어 어어어 어. 어, 겹겹이 입고 나와 입고 입고 나가 어 입고 나가 입고 나가 다 입고 나가 어? 이거 이거 어? 어? 다 입고 나가 다 입고 나가 어? 어? 다 껴여 입어 다 껴여 입어 어? 어? 어? 어? 어? 가져갈수 있는 거다 가져가. 어? 응. 자, 자, 자, 다이버, 다이버. 한네 개를 믿었어. 어? 뭐야? 신발. 야, 신발도 신발갈 세요. 응. 응. 신발도 세요. 응. 어 그리고 아니 근데 도대체 산타의 징표가 뭐야 그러면? 어? 산타의 징표가 뭐지? 아 혹시 산타 옷을 입는 건가? 양말에 금을 넣어줘야 되나? 아아아 아... 아, 이게 양말 모양이라서 안 돼... 너... 아니 아니 선생님 그거 아니 그거 제 거예요. 슉슉 <웃음> 슉. 이건가 봐. 오씨 뒤졌다리? 올라가 올라가 야 올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 어? 올라가 올라가 아무튼 올라가 봐 어. 아니 더럽게도 힘들게 올라가네 엘리베이터 없냐? 어? 뭐야? 여긴 뭐야? 어? 여긴 어디야? 이거 공장 맨 위층인건가? 잠깐만 이거 이거 뭔지 알겠는데? 어? 이거 여기서 별빛 받아가지고 별조각이랑 그걸로 짜내는 거네 응? 산타 가이드 1편 야 잠깐만 생산일지 이거 쳐먹어. 쩍쩍쩍쩍쩍쩍쩍쩍쩍 별무리 요정들의 서식지 구름 없는 날밤 툰드라에 드물게 보이는 높은 언덕지 위에 자리한 전나무 숲 꼭대기를 뒤져보라. 전나무 잎사귀 끝에 물방울처럼 매달려 반짝거리는 별무리 요정들을 볼수 있다. 납치에 온 거야? 와, 쓰레기 새끼들이네. 납치에 네? 온 거네. こっち 정수 제작 프로세스 트리에서 별의 정수를 추출한다 별의 정수는 희석하여 병에 밀봉한다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모아 별 모양으로 재가공한다 찌꺼기를 별조각이라고 부르고 산타마을의 화폐로 사용한다 그냥 불러본 것 같고 생산일지 정수 생산률 정상 별조각 생산률 정상 트리 가동률 27% 여기 트리 꼭대기인가 본데 생산률 초과 정상 정상? 초과? 정상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가동률이 줄어들었네? 왜지? 산타 부관참시하자 좋은 생각이야 또래 좀 죽나? <웃음> 산타 옷 입고 있는데 버프같은거 없나? 어? 산타 옷 버프같은거 없나요? 미친. 왔다. 무슨 소리 하는 맞다. 거야? 아니 맞다. 그래서 외부인을 지금 맞다. 산타님 집에 보냈다는 거야? 아니 그 아니, 방법이 자기야. 없잖아. <웃음> 어떻게 얘네 그냥 이대로 놔둬? 아니 아, 그저 외부인... 외부인을 산타님 집안에 보냈다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아, 그래. 아니 우리랑 그래. 우리 이야기해볼수 근데... 있었잖아. 아니, 그래, 우리를 불러 불가나오는데. 모았으면 됐잖아. 너네 반대할 거잖아. 이렇게 연애는 아, 그 해봤어야지. 아. 어, 어, 뭐야, 너그 너, 옷이 그모양 그 산타님 옷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야? 그 산타님 뭐야. 옷이잖아. 맞아. 뭐가 아니야. 맞아, 내가 세볐어왜네가 입고 있어? 못돼. 뭐 지금 어? 산타님 집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서 옷까지 훔쳐? 못돼! 뭐 야, 산타가 너네한테 어. 뭘 숨겼는지는 알아? 그리고 너, 설록이, 넌 이거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 그게 뭔데? 어디 갔어? <웃음> 어디 갔냐? <웃음> 어, 양아 왜 말을 어, 안해? 기다려봐 <웃음> 어, 찾고 있거든 왜 <웃음> 말을 안해? 봐봐 외부인이 산타님 집에 들어가니까 얘가 정신이 이상해지잖아 <웃음> 무슨 그래. 소리야! 뭘 정신이 아니야. 이상해져! 이거였나? 어, 또어 이거다 이거다 야 이거 봐봐 나, 이거 <웃음> 봐봐 이거 어, 봐봐 이거 아니 봐봐. 근데 그게 싫어. 문제가 아니라 쟤네 살릴 어, 방법부터 어떻게 어디 갔어? 좀 해봐 어디갔어? 어디 대체 어디갔어? 아 여깄다 아니 쟤네, 쟤네, 쟤네 쟤네부터 어떻게 좀 해봐 일로 어, 와봐 일로 와봐, 와봐. 와봐 찾았어 찾았어 일로 와봐 야, 설로가넌 이걸 읽어봐야 된다니까? 어? 아, 됐어. 대기 뭐가 돼, 맨날! 아니, 아니 애들부터 쟤는 살려야지. 이거 애들 들어가 놓고 애들, 아무것도 애들아, 안 터잖아. 아, 니 긴장하고, 애들부터 빨리 좀뭐 살려보자. 하고, 뭐 하고, 여기 있어. 애들. 어디 있는데, 애들, 애들, 어디 있는데? 애들 어디 있는데? 여기, 아, 여기. 아! 아! 헐! 야, 이거 시커면서 뭔가 했더니? 어? 시커면서 뭔가 했다, 야. 어, 아니, 집에 정수가 있긴 한 거야? 이거 어떻게 깨줘야 되는 저만의 거야? 저만은 정수를 위로 하고 싶은 거야? 오른손은 휘둘러. Thank you.